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9시 21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푸드옵션 동향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외국인들이 이 장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3월 4일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36% 하락을 했습니다. 자큰 흐름은 지금 좀 보시면. 이게 계속 우리가 행보를 해왔죠. 행보를. 어, 이게 320포인트까지 간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행보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2월달 내내 지금 행보를 했습니다. 그죠? 자, 3월달, 3월달 시가는 얘기죠. 3월달 시가가 360입니다. 자, 이 시가가 무너지면, 음, 월봉상, 은봉이 되죠. 월봉상. 지금은, 뭐 거의 십자형인데, 그죠? 월봉. 자, 자, 이제 십자형이, 2월달에 십자형이 발생했고, 3월달에는 장대 은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예측을 합니다. 자, FOMC 회의 나오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러면 3월 15, 16일이죠. 3월 15, 16일 날또 FOMC 회의 끝나고 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폭락을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양봉 하나만 딱 발생했고, 12월달 나머지는 다 은봉입니다. 은봉인데 이번에 2월달에 십자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축적을 해서 다시 이제 3월달에는 이런식으로 장대 은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죠? 자, 이게 올라갔던 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이, 이, 이, 이 선이 고점이었는데, 그죠? 이걸 돌파하면서, 어, 올라쳤단 말이죠. 자, 이 선이 거의, 보시면 여기가 전부다, 어, 그때 저항선이었죠, 그죠? 323포인트 정도가. 이게 이제 무너진단 말이죠, 이게. 이 축가라는 것이 말이죠.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그죠? 특히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좀 크게 지금 확전될 가능성도 많고, 뭐, 푸틴이 지금 뭐,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한판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예, 원자력까지 지금, 음, 접수를 했습니다. 자, 이 내려, 이 올라간 만큼 또 내려가요. 그죠? 음. 이게 그때의 저항선이었는데, 306 정도. 그래, 1차는 우리가 340포인트, 그 다음에 320포인트, 이렇게 내려갈 거라 생각해나도 요번 3월달에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자, 주가란 것은 이렇게, 음, 기다리는 하락은 잘안 옵니다. 그죠? 여기서 바로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안 빠지죠? 이 선이 지금, 음, 주봉상 121선입니다. 그죠? 이게 무너지면, 그 잡을 수가 없죠. 자, 이쪽에도 지금 121선이 무너지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예요, 지금. 121선이. 주봉상 121선입니다. 가능성이 있죠. 121선이 지금 현재 352 입니다. 352, 10포인트 정도죠. 무너지면 340포인트 까지 가둘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사월장은 이렇게 장대 언봉이 발생할 거로 보고 미리 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지점이 1월 19일입니다. 그죠? 1월 19일날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은 위클리옵션 만길이겠죠? 1월 20일날 자 1월 19일 수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월 19일날 보시면 1월 19일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일단 풋 옵션 보면 44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요 날, 1월 19일 날, 445억 매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죠, 그죠? 다 내려갔는데 육수 매수를 한다는 것은 더 하락할 거라고 지금 매수를 한 건지 않아요? 그죠? 저도 그때는 뭐, 그 다음날 위클리 옵션 만개일 날 폭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폭락하는 거 아니고, 완전히 또, 올라쳐버렸죠,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그 다음날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삼일째 반영을 시켜요, 그죠? 예, 네, 하나, 둘, 셋, 삼일째 장대 음봉 듣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하나, 둘, 셋, 개, 네 개, 네개 연속 음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탕을 해 먹습니까? 이날 1월 27일 날 목요일이었죠. 위클리 옵션. 예, 이때 400배가 터진 거예요. 푸풀 응, 옵션이 400배 터진 날이죠. 1월 27일 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 자, 1월 27일 보십시오. 이때 예, 주식으로 1조 7천억을 내다 팔았죠. 음, 선물은 뭐 700, 뭐 614억 매도밖에 안 했는데, 그때 이또 희한한 게 뭐냐면, 하락하고 있어야죠. 하락은고 그러니까 장때 은봉이었지 않습니까? 1월 27일 날. 장때 은봉이었는데, 풋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106억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죠, 그죠? 네. 자, 뭡니까? 결국은 이, 이때가 한 땅을 해먹고, 네. 풋을 청산한 거죠. 그동안 그 445억을 매수했던 거 어, 이익 실을 했단 말이죠. 폭락을 시키면서 주식으로는 1조 1조 7천억을 내다 팔았어요. 그러더니 예, 이 날이죠. 1월 27일 날 예, 폭락을 하면서 어, 어, 풋으로 어, 이익 실을 합니다. 그다음은 또 올라차는데도 푸조 또 매수해요, 그죠 계속 소금수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때도 또 주식은 7척을 내다 팔았어요. 내다 팔면서 선물은 이 896억 매수를 하는 상태였고, 그때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이 양매수를 한 거죠. 콜 매수 44억. 풋옵션 68억 양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 이해 못할 그런 장이었으면 됐잖아. 1월 28일 금요일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한탕 해먹고 상방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자, 외국인들은 바로 1월 19일 날 445억. 여기가 445억을 풋옵션을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3일 뒤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4일 연장 이 실현을 거대하게 합니다. 한 탕을 확실하게 당겨 먹었죠. 그리고 2월 3일 날, 이때가 2월 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예. 목요일 또 위클리 옵션 만개이죠 이때, 음, put, 옵션을 매도를 칩니다. 그죠? 매도를 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예, 반영을 시킴죠. 확 땡겨 올리면서, 엄청나게 예, 수익을 취한 거죠. 결국은. 음,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계속 풋을 500억 가까이 지금 샀습니다 풋을 자 하나 둘셋넷 다섯 5일 지났죠 네. 6일 또 월요일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일요일이고 월요일 날또 장대 연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번 만기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죠. 큰 변동성 장이 예측이 됩니다. 물론 뭐 하락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사 이번에 만기일 날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3월 중으로는 장대연봉이 월봉상 장대연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죠? 이포옵션이 아직 이익 천산이 안된 거죠? 이건 이때는 다 손실난 상태였고 지금 이바 하락을 시키면서 이익을 실현할 때뭐 10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이익 실현할 때 청산하는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어 위클 옵션 만기일 날잘 포착을 해서 뭐 인생을 한번 역전 시켜볼 그런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지금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한달 내내 지금 행보했기 때문에. 수렴을 했고, 어, 이제 하락할 때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 하락하는 것도 뭐, 며칠 안돼고 그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이 정도. 에, 이런 큰걸 하나, 이빠이 한번 땡겨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언젠가는 이렇게 에, 5일 연속 하락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죠? 5일 연속 하락하는 날, 이런 날이 대박이 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야 풋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계속 지금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예, 수렴, 뭐, 삼각형 됐죠, 지금. 음. 예. 하여튼, 이 반등할 때마다 풋옵션 매수해가지고, 이번 하락장에서 큰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외국인들의 푸드 옵션 매매 전략 동향을 한번 확인해 봤고, 우리가 보면은 기다리는 하락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죠? 예고된 악재는 예, 예, 예, 악재가 아니고죠. 그죠? 그죠? 예, 그런 걸 또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행보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앞 밑으로 크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음, 양매수 해도 되겠고 어, 그런 상황에 됩니다. 일단 하락적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반등할 때마다 양봉일 때 양봉일때 푸드옵션을 매집을 해서 장때 음봉되는 때 한번 청산을 하면서 이익 실현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금요일장 또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 왔던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금요일장 외국인들 주식을 5,890억 계속 팔아치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물은 2712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주식하고 선물을 동시에 매도 칠 때는 이렇게 급락을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월요일날 뭐 이렇게 반등한다든가 할 때, 반등할 때마다 포드 옵션을 매수해서, 어, 이번 큰 하락장에서 이익을 실현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양매도를 지금 했죠. 양매도를 했는데, 이게, 항상 속임수 절약이 있다는 걸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락을 하는데, 지금, 나스닥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 경고합니다. 그죠? 경고해요, 지금. 다른 데는 뭐다 작살났지 않습니까? 니케이도 지금 이게 전저점 다 붕괴됐단 말이죠. 우리는 아직 이 저점을 붕괴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붕괴를 시키나 말이죠. 이 저점을 347.45인데 이거 붕괴시킵니다. 그죠? 장대운봉이 조만간 발생할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서 반등할 때마다 푸드옵션 매집해서 이번 하락장 큰 수익 거두시기를 그 기원합니다. 예, 전세계 글로벌이 뭐 전접점다 붕괴가 되었으니까 보죠. 나스닥 서몰도 전자점이 다 붕괴되지 않습니까? 14000포인트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네, 붕괴되었습니다. 니케이도 지금 전저점이 붕괴된 상태고, 우리 증시은 아직까지 전저점이 붕괴되지를 않았습니다. 대단히 견고한 상태죠. 그죠? 자, 이번 여런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이번 청룡열차 내리막길에 한번 확실한 배팅으로 수익을 거두시기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